아, 될것 같은데? 50m 되나? 어. 100m 달리기 할때이 정도 하지 않냐? 50m 넘은? 50m 정 40, 30, 40m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핀마이크예요핀 마이크 한 번씩은 다 무의식 중에라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차는 거 뭔지 아시죠? TV에서도 예능이나 인터뷰 영상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저건 뭐지? 한개 바로 핀마이크입니다 이 핀마이크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요 그 착용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가장 클리어하게 따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발상코퍼레이션이라는 한국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요 뭐가 다르냐면요 보통 무선 핀마이크는요 리시버가 하나 있고 마이크가 하나 있어요 이두 개가 무선으로 통신을 해가지고 무선으로 딴 거를 이제 카메라로 녹음을 하는 그런 형식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이크가 두 개입니다 카메라는 한 대인데 마이크가 두 개가 필요한 그런 경우에 정말 좋습니다 그럼 우선 제품 구성부터 봐볼게요 우선 여기 사용설명서 있고요 여기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타 부수기재들을 이렇게 넣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촬영을 한다고 지금 여기에 딱 기본적인 핵심 부품들을 전부 넣어놓은 상태예요 얘를 열어보면은 짜란 마이크 리시버 그리고 이쪽 편에 마이크 연결하는 케이블 어 이거는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건 로드사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쓰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핀 마이크가 두 개입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이한 가방만 파우치만 들고 다니면은 바로 둘이서 촬영할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마이크예요 핀마이크를 연결을 안하고 그냥 해도 녹음은 됩니다 근데 핀마이크에 연결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음질이나 사람의 목소리를 캐치하기가 더 좋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두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리시버예요 사실 저 이거를 받아봤을 때세개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뭐가 리시버고 뭐가 마이크인지를 뭐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보면은 리시버는 발상 색깔이 조금 연해요 마이크는 더 하얘, 진해 이게 올바른 구분 방법인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 구분이 된다는 거? 추가적인 구성품을 한번 다 봐볼게요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두 개가 와요 근데 이 충전 케이블이 USB 포트 하나로 해가지고 5핀 단자로 두 개의 기기를 한 번에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본체가 3개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하나, 하나 usb로 연결하려 그러면은 조금 저 usb 포트 찾기도 힘든데 그리고 리시버와 카메라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핸드폰용 나머지 하나는 카메라용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왜 로드를 사용하냐면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모노로만 녹음이 돼요 근데 얘는 이렇게 스테레오로 녹음이 되는 단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두 개의 마이크로 할 경우 이 모노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두 개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서 녹음이 돼요 그냥 기계 자체에 근데 얘로 녹음을 하게 되면은 한 마이크는 왼쪽 사운드 한 마이크는 오른쪽 사운드로 구분이 돼가지고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편집하려고 할때 왼쪽과 오른쪽 사운드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각각의 트랙에다 넣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모노 사운드로 대체를 시켜서 볼륨 조절을 각각을 따로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노 원래 기존의 케이블로 하게 되면은 하나로 아예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와 B가 각각 마이크를 차고서 이야기를 할때 A의 목소리가 B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을 해봐요 만약에 모노로 녹음을 하게 되면은 계속 A의 목소리만 크게 녹음이 쭉 되어 있습니다 볼륨을 줄이게 되면은 A와 B의 목소리도 같이 떨어져요 B의 목소리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B의 목소리만 키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디오가 겹치게 되면은 더더욱 힘들게 되겠죠? 하지만 이 스테레오로 녹음을 하게 되면은 각각 오른쪽 왼쪽이 따로따로 각각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A가 오른쪽 B가 왼쪽일 경우 오른쪽에 A 볼륨만 낮추고 왼쪽에 B 볼륨을 높이게 되면 이 볼륨 조절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제핀 마이크 따로 예핀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예 마이크 따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핀 마이크 따로 예핀 마이크 따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핀 마이크 따로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댓글에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핸드폰으로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 많잖아요 얘는 이 마크가 3개가 있어 줄이 이게 핸드폰용이에요 사실 이것만 따로 구입을 하려고 해도 가격이 몇 만원 정도 해요 한 2, 3만원 했던 거 같아 근데 이게 기본으로 따라옵니다 이거 너 진짜 좋은 거 같아요 핸드폰으로 이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따로 구입을 하더라도 이 단자도 또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에는 핸드폰으로 한번 찍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처분을 했지만 이거를 아예 그냥 넣어준다는 것 자체가 아, 센스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에다가 핀마이크를 연결을 하고 이거를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리시버를 케이블로 연결해서 마이크 단자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싱크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에 버튼이 딱두 개가 있어요 전원 버튼과 링크 버튼 이렇게 버튼이 두 개고 여기가 이제 충전 케이블 뒤는 클립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리시버도 뒤에가 이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 어 이거를 카메라에다 어떻게 달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장착하면 장착이 됩니다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럼 이제 사실 이렇게 제품은 알아봤으니까 얼마나 잘 녹음이 되느냐를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밖에서 마이크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저가 바깥에서 이 마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미리 셋업을 해봤는데 핀 마이크인데 채널이 두 개에요 마이크도 지금 설치를 두개 했거든요? 그럼 두 명의 목소리가 한 기기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걸로 한번 다시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고 있어? 지금 바꿨어. 아 진짜? 지금 이제 녹음이 제핀 마이크 따로, 예핀 핀 마이크, 마이크 따로 따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멈춰 서고 너쭉 가봐. 나 어디까지? 어. 여기? 말해봐.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안녕. 안녕. 안녕. 이렇게 각자 떨어져 있어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향성 마이크로 하게 되면은 지금 제 목소리밖에 녹음이 안될 거예요 이제 브이로그를 찍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핀 마이크를 서로 차고 있기 때문에 너 뭔가 말을 해줘야지 말 그래, 겹치면 안 된다며 아, 어, 맞아 맞다 어. 얘가 <웃음> <웃음> <웃음> 나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게 늘었어 <웃음> 아무리 오디오가 잘 잡혀도 오디오가 겹치면은 후반에서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편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말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야 돼. 어디까지 되는지 가볼까? 너쭉 계속 걸어봐. 아, 네. 말해야 되는데, 너. 아, 아, 둥근에 가, 되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안 아, 돼.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 말해야 돼? 햇빛이 너무 좋다. 방금 대충 수신거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멀리 간것 같아. 지금 한.. 멀리는 아니다? 한 20m? 세븐일레븐까지 가볼까, 저기? 그래! 응. 피터한테 전화를 걸어보게 한.. 요정도? 어, 그 정도 되면 잘, 잘것것 들려? 잘 들려? 요정도? 어. 엄청 먼데, 어. 이것도? 어, 50m 될것 같은데? 50m 되나? 어. 이런 건 편하네. 보통 지향성 마이크, 얘를 쓰게 되면은, 이 카메라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의 목소리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은, 바닥에 음향을 따고 있는 거야. 내 목소리가 잘 녹음이 안 돼.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놔도 내 목소리랑 꿈목소리가 녹음이 잘 돼. 완전 잘 되고 있지. 음. 내가 막 숨소리까지 녹음되는 거 아니야? 숨소리는, 그 정도 안 될걸? 근데 이거 확실히 진짜 브이로그, 예를 들어서 커플 브이로거들이나 어 그러게? 그럼 어. 진짜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어. 왜냐면 제가 뭐 저희 브이로그 찍을 때도 편집을 하면서 느낀 게 내가 하는 목소리는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엄청 녹음이 잘돼 응. 근데 그거에 대한 너의 리액션이나 응. 너의 대답 이런 게 녹음이 안돼너 보통 나보다 앞에 조금씩 걸어가지고 아, 찍고 맞아, 있으면 맞아. 그래서 녹음이 잘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자막 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핀 마이크를 차고 있으면 은 확실히 그런 게 좋네 근데 이거 응. 국산이야 국산 아 진짜 마이크? 어. 오. 나머지는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아니, 내 네?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를 네? 해볼게요 밥 먹어야 돼 이제 아, 배고파 다른 로드나? 뭐소니사에 이제 마이크들도 이런 핀 마이크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풀패키지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 한 20만원 정도면은 구매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상시 판매라기보다는 와디즈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리워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받을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이 영상을 보시고서 이 제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구매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2차 앵콜 펀딩에 들어가가지고 자세한 링크와 함께 아래 설명란에다가 남겨놓을 건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펀딩이 진행됩니다. 이 이후에는 사실 3차, 4차 개인적으로는 진행이 될것 같은데 제품 완성도가 너무 좋아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실 수 있을 때 구매를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둘이서 촬영하시는 브이로그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나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뽑자면 너무 잘 박살날 것 같아 이렇게 잡고서 꽉 힘주면 부서질 것 같아요 너무 가벼운데 이렇게 딱 만져보면 내구성에 그렇게 세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항상 잘 넣고 다녀야 한다는 거 네! 오늘은 이렇게 발상 코퍼레이션의 핀마이크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써본 후기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음...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사이트에 방문을 해셔서 상세하게 제품 스펙을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